내 나이 예순, 한 갑자를 다시 만난 시간을 견뎠다. 나의 삶은 모두 그르침에 대한 뉘우침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날을 거두어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닦고 실천하고 내 본분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나아가고자 한다. 다산이 선택한 생의 마지막 습관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있죠.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마음을 잡을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귀향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다사는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사는 머나먼 귀향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조윤재님의 다산의 마지막 습관 함께 하시면서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남들만큼 살기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다산은 심경 미럼에서 욕망만을 쫓는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갑자기 죄와 허물에 빠져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때 그때를 점검해보면 재물이 아니면 여색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명성이 추락하고 오명이 세상에 가득할 때를 점검해보면 역시 재물 또는 여색 때문이다. 욕망을 채우고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허물에 빠져 쌓았던 명성을 잃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익과 욕망의 유혹은 너무 강하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익과 욕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염두에 둘 것은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일까요? 다사는 자신이 겪은 한 가지를 예를 듭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 우연히 한 아이를 봤다. 그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대며 참새가 뛰듯이 수없이 뛰어다니며 여러 개의 송곳날에 배가 찔린 듯 방망이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 참담하고 절박하기가 금방 죽어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까닭을 물으니 아이가 나무 아래서 밤한 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밤한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것을 잃으면 울고 불고 괴로워하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얻으면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재물을 잃으면 삶의 의미를 모두 빼앗긴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죠. 이런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기는 힘듭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기에 이처럼 허덕거리며 살고 있을까요? 해야 할 일과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어른이 된다. 급선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둘러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요즘도 곧잘 쓰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2300여 년전 맹자의 말을 기록한 맹자 진심상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눈앞에 닥친 일은 서두른다. 인, 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친족과 현자를 사랑하는 일을 서둘러 먼저 한다. 요순의 지혜로도 만물을 두루 알지 못한 까닭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고 요순의 인으로도 두루 사랑하지 못한 까닭은 친족과 현자를 사랑하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서둘러해야 할 일을 설명하며 급선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요수는 가장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을 말하죠. 아는 것과 사랑해야 할 대상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시간관리에 대가 스티븐 코비에 져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해서 비롯됐는데요. 스티븐 코비는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일의 원칙과 근본적인 가치를 명확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의 효율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사는 어땠을까요? 다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자사는 책을 통해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봤죠.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착각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도 그렇죠. 말로 인해 벌어지는 다툼을 지켜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지나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로 오해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해 다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던지는 말에서 더큰 다툼이 벌어지고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의 발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작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말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또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될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맹자는 이런 근심을 일조지환, 즉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없어질 근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 바로 중요한 일, 시급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이뤄야 하는 일, 나 자신에서 시작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보탬이 되는 일인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기에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오만함을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욕심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또한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주는 글로 얘기 공내에 실려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엄정하고 말을 안정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이는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수양이 된 상태를 말하고 엄정함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말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언행이 급박하지 않아 신중한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자연히 백성들은 평안해지죠. 오만함은 공경함의 반대입니다. 자기 수양이 덜 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죠.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만하게 됩니다. 학문의 경지가 조금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반드시 스스로 경계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욕심은 무언가를 얻고자 할때 생겨나고 자라니까요. 재물도 권력도 학문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완성해가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거나 의롭지 못한 욕심에 끌려 다니는 것이 문제죠.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게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과도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결국 욕심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쫓다 보면 더큰 자극을 찾아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따라서 즐거움을 쫓더라도 찰나적인 쾌락이 아닌 여운이 긴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스스로 성장하는 데, 그런 데서 오는 자기 만족,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죠. 이로써 예문의 네 가지 덕목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바로잡아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을 수양함에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 됨이 욕심이 적다면 설사 그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정도가 적게 된다. 그 사람 됨이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되는 것들이 적을 것이다. 결국 수양이란 욕심을 절제하는 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다산 정약용 역시 18년간의 귀향을 견디며 결코 즐거웠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비록 20해 동안 세상일에 잠겨 선왕의 큰 도리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야 여가를 얻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다사는 힘겨운 시절에서도 즐거운 순간을 찾고자 했습니다. 시와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근무하던 목민관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교류하기도 했죠. 다사는 빈궁한 귀향생활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죠.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니까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입니다. 말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면 족하다. 공자가 마을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과묵해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종묘나 조정에 있을 때는 명쾌하게 말했지만 신중했다.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할 때는 강직했으며 상대부와 말할 때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모습이었다. 맹자의 만장하를 보면 맹자가 성인을 평가한 구절이 나옵니다. 백인은 성인 가운데 청렴한 사람이며 이유는 책임을 잘 맡은 사람, 유아해는 화합을 잘하는 사람, 공자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이어서 공자는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실려있죠. 집대성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완성한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에도 많이 쓰입니다. 공자는 이들의 지혜와 덕을 두루 갖춘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말이죠. 공자가 성인 중에 성인으로 인정받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때를 잘 아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은 바로 중용의 도리니까요. 중용은 옛 선비들의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중용의 도리는 무엇일까요? 군자는 때에 맞게 행동하고 소인은 기탄이 없다. 기탄이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으로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지만 소인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말은 해야 할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때 다무는 것이 화술의 전부입니다. 하대부와 상대부 그리고 임금과 말할 때 공자 자신의 태도가 달랐던 까닭은 신분과 상대의 신분에 맞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공자의 지위는 분명치 않았으나 상대부와 하대부 사이에 놓여 있었을 텐데 공자는 하대부에게는 강직하게, 상대부에게는 온화하지만 조화롭게 말했다고 하죠. 각자 신분을 존중하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창한 언변을 장점으로 여기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능력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잡다한 지식과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과시하듯 말하는 것은 진정한 말의 능력이라고 할수 없죠.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거나 외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때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즉 말해야 할때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때 자제하고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하게 말한다면 말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존중하면 반드시 존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